휴게소 한식 새우빵이랑 라면이요 네. 저는 휴게소 잘안 안 내리는데 도착합니다 저는 통감자요 짭짤한 거전 네. 소금 좋아합니다 난다. 그 고구마 간식이 있는데 말린 거 튀긴 건가? 호두과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음식 떡라면이요 돈,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 치즈 돈가스 닭꼬치 어, 저 호두과자 좋아해요. 되게 네. 감자 말린 거 알아요? 긴거 길쭉길쭉한 거? 고구마 스틱딴 거는 차에 흘려서 안 돼요 닭강정입니다 황간 휴게소 닭강정이에요 <웃음> 휴게소에서 잘안 먹는데 소떡소떡 호두과자 통감자 4등이에요? 네. 손깨끗하게 시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너로 어 와. 야이렇게안보 안녕하세요. 스니커. 예. 저는 델리 만주 좋아합니다 너밀먹게 no, 좋아해 네, 소아지랑 같은 거못 본다 소떡소떡이요 <목소리> <소똥소똥이요. 목소리> <목소리> 델리 만주 <목소리> 저도 델리 만주 간식이 아니고 식사인데 아니 어느 식에서 하면 돈까스 왕돈가스, 호떡서떡이요 호두 과자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 통감자? 통감자? <웃음> 아니 근데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저는 나는 진짜 체공역에서 맛어 맥반석 오징어. 시공력 맥반석 오징어. 저는 근데 흥분.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 먹었거든요. 서산유계소 순두부찌개. 순두부를 그때 처음 입문했는데 와 되게 맛있더라고 저는 호두과자랑 떡볶이랑 핫바 랑 다요 다. 글리만주 <웃음> 저거 보고 그대로 읽는 그러니까. 거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써놨어 아, 좀 새로운 아니에요. 거 해봐 그 우리 통감자 먹은데 어디지? 거기? 청도 새마을 주게소 아니야 ]인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경주 가는 길에 있어요 경주 야. 가는 길에 야, 자좋 어. 아, 새우깡 좀 새우깡. 편의점에서. 하이 호두과자 좋아해? 안좋아해이어 이안이 뭐 좋아해? 호두과자 좋아해? 자, 둘다 인사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자. 인사하고 가자. 예. 네. 가자. 네. 저는 호두과자 좋아합니다. 프라이드 프라이드 순살 꼬지 있거든. 그냥 휴게소에 다 있어요. 프라이드 꼬지 같은 거. 이거 아빠가 샴푸로 받아오라 그래. 나아저 햄을 안 먹어서요. 아, 감사합니다. 좀 쉬었습니다, 사실. 네 이상입니다. 너누거 달래. 귀경길에 들려는 중에서 좋아하는 중에서 아. 간식이 있나요? 어그 뭐지? 간식 음... 간식이구나 응. 음식 해도 돼요? 먹는 거그 충주 휴게소에 돈까스요 기가 막혀요 덕평 휴게소에 소고기 국밥이죠 아니야? 하준이는 현풍 닭칼국수 그 닭칼국수를 한 그릇 다 뜯어버려요 그냥. 저는 간식 잘안 먹어가지고 휴게소 라면 저 치즈라면 근데 휴게소니 치즈라면이 없이 싶은데 그냥, 그냥 라면 스노 맨 맙소 루우 I got a big bag of uh, walnuts I have smells there I usually get like a like some nuts or some jerky some beef jerky and uh, like a coffee or something 통삼자도 있고요 자패분들이 소금이랑 설탕 둘다막 찍어 먹어보라 하셔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둘다 찍어 먹을 것 같아요. 한 번씩, 한 번씩 먹어라통감자랑 소떡소떡이랑 라면. 아,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잘지내을 텐데 집까지 안전하게 가셔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